솔직히 딜 너무 잘 안나오는거 맞잖아요 지금 직검 자체가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보이네요 내네 직검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가? 책임져 진실의 방으로 이제 이후에 여기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어... 뭐죠 저게? 뭐야 저거 어, <웃음> 이러면 밀리캐들은뭐 어떻게 먹고 사나? 저런 애들 더 있겠지. 아, 제발 그럼 얘네들은 왜 평범한 길을 평범한 길을 안 만드는 거야? 진짜 어, 피할 수 있는데 이게 피해지는 거였어. 아, 씨 <웃음> 아니, 너무 티 났나? 바로 패리 들어오네. 와 뭐야 저거 강력하다 어이, 뭐야.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보자마자 <웃음> 올라가자마자 공격 들어오면 어떡해 너희들은 진짜 양심 없다 진짜 어 뭐야 아 제발 <웃음> 이거 왜 갑자기 공포게임 됐어 이거 아 거짓말하지 마요 <웃음> 대학원생들 <웃음> 여러분 대학교 때 자, 예. 잘못을 저지르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대학교 갈때 잘못 저지르면 저렇게 돼요 알것 같다 죽어라 대학원생 이놈을 그 지격해 주 와 이거 뚫려? <웃음> 이거 뚫리는 거였어? 이거 피한다 하더라도 시간차 공격이잖아, 저거. 이거 그냥 빨리 깰 수밖에 없겠네. 대치였나? 아, 어... 아이씨, <웃음> 뭐야? 한 방이잖아. 아니 처음부터 이러면 어떡해요난 뭐하라고? <웃음> 저 피서 어떻게 피하냐? 저건 답이 없네. Fuck, 오, 피한. <웃음> 아하! <웃음> 이건 못피야 가까이 가 저거 마법 패리 안되나? 마법 패리 하는게 더 좋을 것같아하고 안돼 난 안떨어질거야 아, 그거구나. 화장은 뭐지? 얼굴, 그거 바꾸는 건가? 근데 이거를 담당해주는 게 이게 보스로도 나오고 NPC로도 나오네? 이것도 좀 새로운데요. 자, 여기가 라, 라, 단 라잔? 있던 곳인 것 같은데. 축제가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난 그런 줄 알았거든? 근데 아니야. 그런 거 없어잉? 그러게요. 이쪽 동네는 왜 이렇게 살벌하냐? 자, 이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? 아! 고약코 <웃음> 냄새는 뭐지? 아, 제발. 에? <웃음> 네? 왜? Hello there! 아! 아니 뭐야 이거 기술 뭔 기술이야 이거 아뭔 세키로 기술이 여기서 왜 나와 이게 대체 뭐하는 곳일까 동네보다더아픈네 이거 다는 속도가 이거 그러면 그런 게 있긴 해요 보이는 데는 들어갈 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은 들어갈 수 있긴 하더라 아. 아. 에? 아니 왜? 이게 왜 죽냐고 왜망게이네 이거, 이거 아 뭔가 있, 있, 있겠지 당연히 없는 게 이상해 아 진짜 한 놈들 원상복구돼있어 점포맵이 너무 싫어 어, 후... 아 진짜 그래도 어찌하면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내가 여기 오면 안되는건 맞아 보니까 레벨대가 안맞거든 지금 하지만은 내가 누구냐 그냥 한다 아, 아 뭐야 이게 아닌데 이놈의 주둥이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 반이라고 하다가 가는데 이씨,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진짜 너 석별이지 지금? 그럴 줄 알았어. 그냥 안줄을것 같았어. 피가 살짝 남아가지고. 아 이거 그거다. 부셔서 계속 내려가는 거지. 이걸로 길을 만드는 거 아닐까? 근데 이거 부셔지면 나 끝장나는, 끝장나지 않나 이거? 내려가면 쭉 내려가는데 이거? 그래 가자. 로마토! 죽잖아. 어? 어? 아니 솔직히 이 높이 죽을 높이였는데. 이거 메시지 적어놔야겠다. 뛰어내려라. 죽진 않는다. I get it. 아 너도 흑염이냐? 아 더럽게 아프네 딜 진짜 안 들어가죠? 난 항상 이랬어 보스전 할때 딜이 진짜 안 들어가 이거는 안돼 애초에 내가 여기로 오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누구냐? <레이텔> 뭐야 저거 아 징그러 이 좀만 하면 돼 좀만 힘내 힘내 힘내 죽어라, 이 아. 그래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신사냥의 검 신살자라고 부르지 않겠나? 파로스 요새? 안 가.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. 나안 갈래 그냥. 이름이 겁나 수상해. 그냥 마음에 안 들어. 혼종 전사. 뭐야. 설마 얘잡다가또 나오는 건 아니지? 얘만 있을 가 없지. 죄. 그래. 이럴 때 쓰는 거지 영채를. 영채 영체 죽어요. 겁나 쓸모 없어 영채. 저왜 죽었어? 아부패 죽었어요? 킹댕이가 답이었나? 일대일이면 다르지 또. 아이 뭐야 이거? 와 뭐야 이거? 아... 아니 선행이 있다고? <웃음> 야,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? 더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 괜찮으니까 계속하세요 아니요 내가 너희들 너희들 걱정했어요? 나 걱정했는데요? <웃음> 이거 오래 할수록 내가 편집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걱정 안 했어요 뭐야하지마 내가 여러분들 걱정 안해쥐 그래 조금이라도 좀 진행을 해볼까? 그러면은 원거리가 그렇게 편하다는데 <웃음> 법사가 그렇게 좋다는데 나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밀리키를 하는 걸까? 지금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멋있게 써. 싸울, 싸울 수 있는 캐릭터가 밀리케 밖에 없어요. 누구보다 간지나는 밀리케. 안돼 가봐야겠다. 이가 아닌 것 같아. 아, 함장 칼날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? 건가?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아니 잠깐만 보스를 이렇게 숨겨놓는다고? 또 너냐? 너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었지 대체 뭘 만든 거냐 미야자키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? 어느 곳을 가든 뒤틀려 있어 어딘가 뭔가 뒤틀려 안 돼! 제발! 나 차라리 여길 몰랐으면 은 내가 그냥 바로 잤을 텐데 이미 안 상태라서 밤과 불꽃에고난다 쓰지도 못해요 <웃음> 너 여기서 봤는데너 <웃음> 친구 있지 않냐? 뭐지? 진짜? 아 열받네 지저볼래 이거 어따 되고 아씨 공격이 안되네 아 이거 영체라서 공격이 안되는구나 애초에 얘 죽여도 됩니까 나중에? 만나마 잠깐 죽여버리려면 다른 애들이 그럼 적대하나? 그러면 좀아 갑자기? 저말왜 아직도 살아있냐 와우 와 아니야 방법이 있을거야 와 뭐야 뭐 맞은거지? 직검 버려야 되나봐 출혈 을드로 가야 되나봐 솔직히 딜 너무 잘 안나오는거 맞잖아요 지금 직검 자체가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보이네요 내 직검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가? 지금, 지 진실의 방으로. 내지진 지금, 에금쳐가지고 지금, 지